이제 반대쪽에 있는 것을 이제 보시면, 홍콩 역사 박물관이에요. 예. 네, 홍콩의 역사를 어느 정도 깊게 알수 있는 곳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오늘, 네, 표를, 표가 꽁차요. 그래서, 시, 그때도 살아나갔었나보요 네, 역사 박물관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평상시기라든지, 자연적으로 4학년 전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약 8분정도에 여기서 이렇게 보라고 홍콩에 대한 그 자연 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여기는 역사전 비포 크리스틴 BC 그 마카오의 홍콩의 모습을 촬영 곳입니다 천천히 보시죠 네. 홍콩 쇼핑만 있는게 아니라 유구한 역사가 있었네요 네. 네. 이렇게 그 신석기 구석기에 홍콩의 역사를 그 느, 느낄 수 있게 해주네요 홍콩인가 광동쪽 같은데 어찌됐건 네. 홍콩의 그 더나가의 모습만 있는게 아니라 역사적인 부분도 느끼게 해주네요 어, 이렇게 역사적인... 홍콩 근처 강동쪽인거 같아요 <웃음> 네, 옛날에 홍콩이 바다잖아요 그 모습을 홍콩의 배들과 함께 전시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이제 직접 봤다 지금 이제 홍콩 이런 생활이 없어졌죠. 네. 직접 애들도 이제 과거를 느낄 수 있게 전시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이제 홍콩에 대해서 제대로 알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네요. 네. 반대편로 직접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교육적으로 했네. 이런 것도 있고요. 어, 배고픈데. 아, 되게 볼거리가 좀 있어요. 예, 마카오, 홍콩에 대해서. 저는, 저는 이거 두 번째예요, 여기. 근데, 저, 저 그때랑 좀좀 틀린데요. 예. 거의 2년 전에 왔었던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이거? 쉬는 곳인가? 홍콩을 처음 오시면 여기 하루 반나절해서 오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예 다시 전경입니다 예. 또 안에 무슨 뭐 극장? 예. 포크컬처 TS 라고 예. 뭐 이렇게 또 볼게 있네요 예. 건물 들어오시면 저기에 표를 팔고요 저쪽에 이제 예. 입구에요 예. 오늘 꽁짜네요 예.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시면 또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 2시간 정도 재밌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역사라든지 형성시기 홍콩 문화에 대해서 형성에 대해서 알수 있어요 뿌리라든지 어.